Thank you. 여러분, 저희 도착해가지고 체... 안에 체크인하고 웰컴티 응. 저희 웰컴티 루이보이스 차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제 안에서 먹고 나와가지고 어 이제 저희들끼리만의 이제 시간 좀 보내려고요 오랜만에 너무 여유롭고 좋네요 뭐다, 응. 아. 뭐? 뭐? 아, 뭐다! 처음 봐! 아, 똥!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오늘도 계란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불 처음 풀고 어 근데 되게 느낌이 느낌이 색다르다. 금방 붙었네? 어 따시다 불 하나 피웠다고 이렇게 따시다 그 너무 어, 추웠는데 니까너 춥다 그래가지고 불 계속 붙여주려고 아 근데 진짜 계란판이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부시돌? 이게 부시돌인가? 부시크래프트 아, 부시크래프트 <웃음> 부시크래프트 이거 느낌 되게 색다로 나그지 I'm i e r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 너무 뜨거워 보지마 맛있는 거 먹으면 웃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싶어 2 치즈 들어가요 와, 진짜 맛있다. 고봐라 <목소리도> 때만 이렇게 내려면고 불문 열리잖아. 네, 그런... 손에 화사이고 그래 이게 완전 연지고이렇 여름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여드에한 번에 한 너무 한이 빨리 번다 싶은 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여러분, 저희 밖에서 춥게, <웃음> 아, 주 춥게 <줄게. 웃음> 밥을 먹고 이제 들어왔어요. 어, 근데 안에다 허목난로에 불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따뜻하네요. 일단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처음 써봐서 그런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불멍하듯이 안에서 불멍할 수 있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매력은 있는 것 같아 밖에 너무 추운데 있다 와서 일단 몸을 좀 녹이고 조금만 있다가 씻고 그리고 자려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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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도 하루 지내보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럼 <웃음> 음, 저희들이 이제 이 영상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캠핑에서 또 볼까요? 또 보러 오실 거죠? 안녕.